1, 2, 커넥! 커넥! 안녕하세요! 넷픈입니다! 네, 네! 엔진이 여러분 행복한 사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? 맛있는 떡국도 드셨겠죠? 네 모처럼만에 맞는 연휴인데요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2021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셨던 엔진이 여러분 소중한 휴식과 따뜻한 만남이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이제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죠. 그런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네, 예전처럼 복적복적한 명절 연휴의 느낌은 아니겠지만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2012년에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NG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모든 일 누르시길 바랍니다. 네, 인사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에나프였습니다. NLP!